일단은 실험 과정부터 볼게요.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. <웃음> 시험관 4개에 철못 3개씩 넣고 다음 과제 장치한다. 일주 동안 보면서 결과를 비교한다. A는 지금, 아무것도, A는 지금 아무것도 안 맞고 물만 있는 거고, B는 염화칼슘하고, 얘는 물도 아무것도 없는 거 같고요. 네. C는... 어, H2랑... 수소가 둘다 있으면은 처리 부식이 잘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H2O를 제거한 거네요. 이게 수분 제거니까. 그, 네, 그래서 A에 비해서 는 음... 덜. 그렇군요. 그럼 한번은요한 네. 번은 산소에 비해서 제거, 아, 뭐래 산소 제거제를 넣은 시험관 C에서는 산소가 제거되기 때문에. 식용유를 담아둔 기관은 철무치 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. 왜냐하면 일단 산, 일단 다 막아놓고 그 안에는 산소까지 다 제거, 제거하고 그리고 이 물이 아닌 식용유가 있는 거잖아요. 얘는 물이 그래서 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. 그 부식이 되려면 H2O랑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A번은 지금 이게 둘다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녹이 가장 많이 쓰는 거 맞아요? 네, 맞아요. 철의 부식이 B... 제일 잘 일어나는 거. 음, 그럼 B번 같은 경우는 A보다는 덜 일어났는데 그래도... 덜이온한 이유가 수분 H2O가 제거됐기 때문에. 맞아요. 아, 그럼 C번 같은 경우는 이거 두개 요인 중에서 이번에는 산소가 제거됐기 때문에 녹이 A보단 덜 썼다. 맞아요.